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저기 뒤에 아줌마 네? 보이시나요? 아줌마 까꿍 까꿍 아줌마? 아 바쁘시네요 아, 내가... <웃음> 나? 아, 나만 야 나는 왜 아줌마가 뭐 있나? 아줌마한테 얘기한다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가 있습니다 포항여신이에요 포항여신 운전, 운전 잘하는 포항여신 안녕하세요 스쿠비에요 <웃음> 그리고 서울 먹방 여신 일산 <웃음> <와. 웃음> 이, 이 <싼> 먹방계 여신 안녕 <웃음> 신이 네 오늘 신이 누나랑 스쿠비 누나랑 포항 잠단히. 1박 2일로 이제 불꽃놀이도 보고 여러가지 하겠죠? 그러면은 일단 빵집부터 가겠습니다 그 마늘빵이 마늘바게트가 유명하다 해서 왔습니다 <웃음> 이게, <진짜>. 이게 뭐야? <웃음> 갈릭 바게트! 여러분, 냄새가 느껴지시나요? 시식, 시식. 무슨 맛입니까? 맛있거든요. 난이 집이 좋은 일을 찾았어. 종류별로 다 시식을 할수 있어. 맛있어? 감사합니어 음! 음, 음 뭐, 뭐, 뭐, 감사합니다. 별, 별대로! 자여기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저기, 저저친 <목소리> 너무 아 너무 착까뒀다 잠깐만요, 스크이에요 안녕하세요, 스크이에요 오늘은 언니 블랙 코코아카르가 뜨거워는데거웠어우스코 언니가 되게 자부하는 곳이에요 아, 그래요? 언니, 어 맞아 언니가 되게 자부하는 곳이야 진짜 거자. 왜냐면 컴퓨터가 진짜 좋거든 이 언니 게임, 게임에 미쳤어요 지금 <목소리> 와쩐다 어, 난 정말 이거 힘을 많이 썼지. 파티다 파티. 음. <웃음> 엄청 배부를 때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맛있다고. 강릉 여행 갔을 때 강릉에서 먹은 마늘빵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. 근데 아까 시식했을 때 이거도 진짜 맛있어. 왜 어떻게 먹냐 저는 설명 안 할게 옆에 설명 들으세요. 진짜 맛있다. 맛있는데. 음, 음, 맛있네. <놔람> <놀람> <놀람> 진짜 강릉에서 먹은 봉그레드 마늘빵이랑 비슷해. 음. 그 정도로 맛있어. 음. 둘이 비까떠요 아까 그러니까 봉그레드는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촉촉하긴 했는데 얘도 일사이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야, 진짜. <놀람> 진짜 야또 달라 고요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? 응. 가지 마. 아기들이 좋아하니까 보기 좋네. 맞아요. 나 내려가고 싶어. 내려가, 신발 벗고 내려가. 신발 벗고? 응. 오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 오. 음. 음. 음. 후라이드하고 간장인가요? 음. 전통 양념 맛이랑 아. 후라이드. 이게 가마 소세틱인데요 아. 아, 두꺼비 객장이라는데 여기가 꼬바루가 유명하대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포차인거 뭐야? 요 맞아 양이 많아 고기가 40%라면 찹쌀이 한 60% 찹쌀도 넣지 않네 고기가 들어있는 느낌? 바다이요 바다 바다 보이세요? 네. 보여요? 야. 구룡포 일본 가옥 거리. 일본을 한 번도 안가 봤지만 일본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느낌적인 여기가... 느낌. 아이고, 음, 이게 이런 이게... 거 이렇게 봐. 음... 이런 게 바로 일본이란 거구나. <웃음> <웃음> 나 부장가 봐. <웃음> 신도명관. 에 아이고. 어 신도부 식다 있어. <웃음> 뭐야, 신도부 식도 있어. 아, 주딱그 음. 아, 아. 아, 뭐라 해야 되지? 옛날 그 시골 가면 있는? 찍어서 먹는 거. 먹어봐. 송해요 어. <목소리가> 이러고 있을게요. 너무 더워서. 음. 잘라볼게요. 아니, 빵 어디 가지라냐고. 애 할배다. 김이 무럭무럭꽉 <거> 찼어. 정말 <목소리> 다 됐어. 음! 뜨거워. 찍어서. 뜨거워요? 어, 김나네. 음~~ 오~~ 훨 맞아요 촉 오~~ 진짜 맛있어찍어먹는 오~~, 오아 진짜 맛있 설명은 신인사 설명드려주세요 오! 오 맛있겠다. 오! 완전 진짜 황금색. 음음 들어 있는 거. 음. 음. 크림 것도 있는데 아, 진짜요? 근데... 물맛있는 이제 또 먹으러 죽도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먹어보세요 맛있다 살짝 뿌려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음. 페이지 38? 영어를 못읽어서 미안해 페이지 38이래요 근데 딱 카페가 카페 자체도 엄청 이쁜데 딱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눈앞에 나가면은 대박입니다 보이세요? 요 아름다운 요 아름다운 것들 바삭가한 눈에 보여 한 눈에. 크림 치즈 맛도 진짜 좋아. 너무 근력. 내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너무 이렇게 된것 같아. 짜 어, 매직하고. 어 매직을 빨리 해야 돼. 스쿠비 누나가 추천해준 맛집이에요. 토스트 랑카 신미 누나가 먹었던 걸못 먹어서 너무 후회 중인데 지금 배 터지게 먹을 거예요. 곰탕은 진짜 곰이 들어갑니까? 그럼 네가 먹어보든가. <웃음> 우와, 여기 진짜 많아. <웃음> 와, 국물이 진짜 뽀얘요 내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거야. 이렇게 서 먹는 거야. 이렇게 오는 거야?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그래서. 아무도,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해셔 아니, 무도 근데 나혼 자, 이렇게 해고자 그래서 한나안 사장님께서 나오진 주셨어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 오,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야, 이게. 저 이게 진짜 맛진 아, 아, i u y I don't give a fuck about you, I don't give a fuck about me, I don't give a fuck about s q u a d g i t don't give a fuck about t e a m I don't give a fuck about b I t c h I don't give a fuck about you, I don't give a fuck about y e I don't give a fuck about s q u a d i don't give a fuck about t e a m I don't give a fuck about you, 금 t 킹 e a f I don't fuck about you, I d o n i o I o v e y a I don't give a fuck about me 나는 나를 잘 띄지 않지 왜내 옆에 서려해 너에게선 보이지 않아 같이 껍데기 같아 쌀께든 너네 맛이 없지 I don't give a fuck about a squat 너네 몰라 하는 짓이 너무 우수하 너네 밭에 태풍을 맞았지 못. 수가능게나 혼자서 너의 팀 전체를 보였어 아니 방금 국밥 시키셨어요? 아니 <웃음> 방금 방금 시키신 거 같은데? <웃음> 여, 여긴 좀 드셨는데 뭔가 돼지 같아. 스코미 누나가. 빵 사준다고. 음. 왜? 1박 2일 동안 포항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어떠셨나요? 아, 너무 시원 속도 한것 같아요. 찮아 어떠셨나요? 행복했지만 아쉬운 여행입니다. 네, 유니콘과 단무지와 김밥이었습니다. <웃음> 아, 진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쉬워요. 아쉬, 아쉬움이 오히려 더 좋은거야 그래 래서그때 헤어져야 된다고 맞아요. 다음에는 전주로 가고 그 다음 또 일산으로 가니까 다음에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포항여신과 먹방여신이었습니다 영상을 <웃음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안녕 또 놀러와 안녕 I don't give a fuck about you I don't g I don't give a fuck about it. I don't give a. Fuck.